검사막 모바일 모험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험을 함께할 CMA들입니다 오늘은 검사막 모바일 신규 서버 무라카 오픈을 맞이하여 역대급 초고속 성장 이벤트를 검사모 생활백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복귀 모험가 분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이벤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임무만 달성하면 푸짐한 보상을 주는 매일 임무 달성 이벤트와 은하로만 열수 있는 성장의 초석상자 그리고 모험가의 출석부 어허 기존에 했던 신규 복귀 이벤트랑 다른게 뭐지 당연히 보상부터 다르죠 매일 이무만 달성해도 성장하는데 필요한 우두머리 파편 재료들과 빛의 성수등 여러 보상들을 얻을 수 있고 은하로만열수 있는 성장 초석 상자는 정말 말도 안되게 푸짐한 보상들이 들어있고 레벨을 올리고 출석만 꾸준히 해도 대고등급의 장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안하면 손해인데? 여기서 추가로 새롭게 오픈하는 신규 서버 무라카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신규 서버 무라카에 정착한 모험가들은 매주 10억 은하까지 지원되며 신규 서버 전용 레벨 달성 이벤트 보상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모험가 분들의 80레벨 장비까지 초스피드로 모으십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검사 모바일 포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